미미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멤버들과 로블로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임 더 미믹을 플레이해볼게요 어? <웃음> 이 개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두근, 뭐야 두근두근 두근, 어어 눈 뜨자마자 어? 보인게 댕댕이 뒤통수야 끔찍해 아, 얘들아 비가 오는 날이야 여기가 어딘겨? 여기가 어딘 겨우 애들아 환영해 여기는 우리 아빠 회사야. 뭐? 어? 저기 라퀸타 아제텍이라고 써 있어. 맞아. 아니, 저게 목마리지? 모르겠어. 스프트를 누르면 뛸 수가 있어. 너무 무서워 요르루가 앞장서자. 어? 역시 용감한가. 제일 용감하지. 내가 <웃음> 앞장서야 어, 되지? 요르루는 벌써 겁에 먹었어. 이 문은 장겨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뒷문으로 가야 될것 같다. 아, 너무 무서워 얘들아 쉬프트! 막 누르면 안돼 이거 에너지 딴단 말이야 채우면서 달려야 돼 그래? 그럼 더더욱 많이 눌러주지 치우 오! 나코로 헬스장에서 단서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일단은 이 헬스장에 아무것도 어, 없다는 게어 얘들아! 헬스장에 저기 도와줘라고 써있어 헬프라고 써있다고! 어, 저거... 헬스프렉스 하나 깔렸나 보다 그거 케크 캠프... 케첩이야? 아, 케첩 이지 음, 너무 무서워 야, 여기 학교인가 봐 강당 느낌이다 와 쉬프트 누르니까 달리는 소리 오죠? 음, 너무 무서워 여기 얘들아 어? 피가 있어 <웃음> 와, 와 이... 누가 나 빼고 치즈케이크 먹나 아 너무 무서워 얘들아 아, 어, 수영장이다 나, 무서워. 수영장 여기 응. 물기신 나올 거 같아 얘들아 물속으로 들어가, 들어가 봐 보자. 들어가 봐 어, 들어가지 못해 수영하고 싶은데 여민이가 들어가면 여민이가 물귀신인가? 그렇지 물귀신이 되는 거지 딱요루루만 아, 데리고 가면 되겠다 와 이거 튜브 있다 어 얘들아 여기 케찹이 있어 감자튀김 가지고 와나 <웃음> 빼고 감자튀김을 먹고 있냐 문 열어 오, 오. 열렸다 카운티 아, 야옹이다 있어. 고양이가 있네? 온나무가 피었대 벚꽃나무가 피었있다고 여기 써있는 게? 어 체리 불라어 벚꽃나무 음. 여기 얘들아 무서운 소녀와 무서운 귀신 사진이 있어 어, 야, 졌네. 왜 저런 거랑 친구를 먹고 그래 뭐 그렇게 형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웃음> 그러면 여기... 네가 쟤랑 친구해라 싫아 <웃음> 어떻게 <웃음> 저런 애랑 친구해! <웃음> 근데 수영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다 어, 얘들아 왜왜왜또 무슨 일이야? 아 여기 열어봐. 아, 무서울 것 같아. 나, 나 소리 지낼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열어볼게. 용감하다. 어. 이거... 야 이거 저주의 방인가봐. 왜 열었어? 왜 열었어? 열쇠다. 열쇠를 얻고요. 오! 아! 문 닫혔어. 문 닫혔어. 누가 닫았어. 이거... 우리 BTS 짓이야. 아무래도 우리.. <웃음> 죄송해요. 장원영 씨. <웃음> 뭔가 토... 이 문을 열면 안될거 같은데? 뭔가 봉인이 풀린 느낌? 어 이거 그러네. 봉인부적이야. 무... 무서워라... 유르르 꽥하고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싶은데? 그게 귀신이 언제 나올까? 저렇게 귀엽게 지르지 않을 텐데. 그냥 빨리 유르르를 버리고 가버리자고? 그럼 비명 지를 그래, 걸. 우리 뛰자. 우리 뛰자. 얘들아 저기 앞에 벚꽃나무 있음. 어? 소름? <웃음> 들어봐. 벚꽃나무 아래서 고백해주겠어. 어? 고백으로 혼내주겠다고? <웃음> 누구한테 야, 왜 부러... 고백할 건데? 누구한테? 0백으로 혼내주겠어! 마음에 안 드는 녀석에게 없는 곳에서 벚꽃나무는 어떻게 자랐을까? 누가 뭐, 갖다 <웃음> <갔다> 심었겠지? <웃음> 아야... 뭐야? 귀신 사진 있는데 목이 엄청 긴... 다리가 긴 와. 건가? 다리 다리가 것 같은데. 몸이 뱀인가 봐 아! <웃음> 아 그거 뭐, 뭐 있지 않나? 옛날? 매도사? <웃음> 아니야 매도사가 아니야 여기서 뭐라는 거야 이거? 여기서 빨리 되돌아가라고 지금이라도라고 음... 써있어. 아이? 들어갈까? 도돌아 되돌아갈까? 아... 그냥 집에 가자, 얘들아 여기 뭐야? 좋은 생각인 거 같아. <웃음> 어 뭐야? 교실인가? 뭐 학교 같은 건데 학교 같은데 이어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어, 어, 뭐야? 어 무슨 뭐, 뭐뻥뻥뻥뭐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나옴? 뭐뭐 뭐 이상한 대머리 나왔다 들어갔는데. 무서워. 여기 교실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게 여기 누가 어 뭐야? 어, 열쇠다. 야, 저기 저기 띠띠르 봐. <웃음> 아. 팔쪽귀신이다. 팔쪽귀신 아님? <웃음> 팔쪽귀신 보면 안 되는데. 제 끝까지 쫓아오거든. 오. 오 사라짐. 제가 끝까지 쫓아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 열쇠에 어디가 엄청난데? 어? 여기 있다. 어저저저 저, 팔쪽귀신 아니야? 저거 진짜 진짜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거잖아. 맞아. 팔쪽귀신. 야, 여기 어, 뭐임? 음악실이다 음악실 와. 음악실이다 음악실 여기 지하로 가는 길이 있는데? 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학교에 뭐 이런 게다 있냐 이거 위험한 거 아님? 위험해 보여 얘들아 내가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음. 이제부터 진짜야 <웃음> 어, 어? 뭐야? 뭐야 이게? 얘들아 이런 데서 제일 늦게 오는 애가 먼저 죽는 거 알지? 잘 있어 <웃음> 어 같이 가 얘들아 귀신은 야. 사운드와 함께 등장하는 거 알지? s o u 볼 d of the world. Sound of the world. Sound of t 저거 눈이 눈이 어, 어. 저거? 울고있어! o u 누 d 데 f the world. 어 o u n 어 of the world. s o u n 도망가 the world. 도망가, 도망가. 어 o u n d of t h 도망가 이해방가서 찾아야 돼. 야 온다고? 야 여기 이거 현대 시대가 아닌데 이 느낌? 그러게 뭔가 에도 시대 같다. 어? 비밀의 칼날? 비밀의 칼날. 활락의 거리? 관계 호흡제 일년? 빨리 도망가기! <웃음> 뭐야 그런 게 있었나? 그래도 주위에 밥집이 좀 많은 게좀 마음이 든든해진다. 어, 바, 국밥 먹을까? 라면집도 우리... 다 있는데? 역시 우리는 한국인인가 보다. 어... 어... 얘들아 다 다리 건너 때숨 참는 거 잊지 말고. <목소리> 이거 뭐야 앞에 뭐와 벚꽃 합주기가 됩시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귀신 얼굴 왜 뜬금없이 나오냐 이거 너네 뭐야 너네. 방금 숨쉬네들 없지. <목소리> 죽음 으면 <목소리> 죽어 <목소리> 죽음의 가족에 써 있는 거야. 어 죽음의 가족이란 뜻이야. 헐... 이건... 여매아 <웃음> 너가 앞장 좀 서! 너왜 자꾸 뒷공무늬만 어... 쫓아다녀! 그래! 맞아, 너가, 너가 카메라잖아! 카메라야. 그 아니야 너의 아니야 너 앞장 좀 서!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먼저, 가. 그러면 여자들, 우리 여자들이 먼저 가! 여자들이 먼저 가! 여자들이 먼저 가! 가. 여자들이 먼저 가! 잘 가! 먼저 여자 가. 멤버 차별이야! 아니 뭘 차별이야! <웃음> 이때까지 우리가 앞장 섰으니까 여매니가 앞장 서! 죽음의 가족! <웃음> 숨겨진 문의 열쇠를 찾으세요! 여기서 귀신 소리가 들린다? 기분 탓이야. 야 이거 너무 무서워. 그러게 먼저.. 같아. 야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어? 애들아 나 열쇠방 찾았다. 어? 벌써? 빨리 와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열쇠방이 아니잖아. 귀신인데? 너무 무서워. 뭐지 귀신이야. 어나 열쇠 찾았다. 안이다. <목소리> 우리를 여... 희생시키고 너만? 나 나는 열쇠를 좀 찾고 싶어. 어디가? 우리를 먹, 먹이로 내던지고. 열쇠는 찾았는데. 그랬어. 야, 야 귀신이 따라오잖아. 누가 끌고 왔어? 어디? 우리. 일단 난 아닌 듯. 소리가 되게 가깝잖아. 가자, 가자. 가서 게임하고 싶대.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가자, 나랑 같이 놀까, 이쁜 누나? 이 미로에 귀신이 돌아다니는 건 확실해. 그러게. 귀신이, 귀신이 주로 지키는 곳이 아, 나 모르겠어, 기대. <웃음> <볼까? 웃음> <웃음> <웃음> <멘트> <웃음> <웃음> 어. 아, 맞아! 아, 어아 아, 맞아! 아,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어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왜 여기 있어?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데 어디야, 어딘데? <웃음> 아, 야, 야. <웃음> 아 엄마 아아아 아. 음. 모르겠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가야 돼? 돼? 어뭐야 누가 열쇠를 먹었나봐 이거 블루투스 되나 본데요? 어. 됐다.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긴 또 어디야? 뭐야 여기는? 녹 진짜 오래된 신사 같은데요? 이거 삼중 나생문이라고? 그런 거 있어 오, 길거리 연주자잖아! 뭐야? 음, 연주.. 어. 뭐 연주하다 사라졌다 어, 아름다운 첼로 소리였어 농부와 대화하기 농부와 대화하자 가자 전에 널본 적이 없어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건가?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음 그렇구나 조심해 음. 내 동생이 최근에 도대체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어 저쪽에 들어가면은 돌아오지 못했나봐 얼마나 <웃음> 더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 아마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귀신은 날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그렇구나 도망치자 얘들아 야,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연주하는 여자 맞는데? 저 아, 아저씨 지신가 아... 보다 어... 저 아저씨가 연주하도록 시킨 거야? 공구를 뚫고 문을 찾으세요. 얼 헐… 요루루! 어? 뭐야 왜 여기도 있는 거야? <웃음> 와나키짱 커졌어. 왜그게 <óc> 끔찍하게 생겼는데? 아 나는 돌로 된 요루루한테 잡히지 않아. 뭔뭔 소리야. 나는 나 요루루 아니야. 어? 누구세요? 나는 큐티큐티 핑크핑크 권유님이니까. 큐티큐티 핑크핑크 장원영이라고? 여기 문이 열렸어. 어? 저거 봐봐. 어? 2층에 이쁜 누나있다 음. <웃음> 어? 사라짐 없어졌어 누나 어디가? 내가 경고할게 이제 진짠거야 이제 아까도 진짜라 했잖아 야 올라가보자 안쪽은 꽤나 깨끗한걸?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마침에 있고 누나 만나러 가자 어휴 어, 어, 어, 길이 불편하네 어! 야, 여기 침대있어 침대 있네? 여기서 누군가 수면을 <웃음> 취하고 갔다는 증거야 어떻게 여기다 잤지 무섭지도 않나? 어 왜? 왜왜왜 왜, 왜.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무서워 여기 서 있었던거구나 어디갔지? 저 누나한테는 우리가 귀신으로 보이는거 네. 아니까또 내려가야돼? 아니, 나 이런 지하땅골 좋아해 내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래 여기가 가자 내가 아,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한 문이 있어 사랑은 열린 를 탈출하세요. 이런 거 먼저 사람 임자지와 뭐야? 미지어이 <웃음> <웃음> <짝이야. 웃음> <웃음> 어, <이> 사람 뭐야? 빨리 빨리 다 여기는 그녀가 하는 전부라네. <웃음> 귀신이 사는 호텔인가봐. 지신이 운영하는 호텔인 게 아닐까? 그런 거 같아 그녀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녀가 사악한 존재라는 건 제가 아는 전부랍니다 뭐른말인거 같죠? 응 음. 제가 들은 일본 신화와 가, 가, 같은 관련이 있어요 아... 결국 그녀의 표적이 된 자들은 미친 듯하게 되죠 분명 지금쯤 그녀의 모방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이놈 탈출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여맨아, 안녕? <웃음> 앞으로 못 가서 여맨이 기다린 척하네. 이로못가서여에이기다린 척하네. 기르저먼저 보내자. 기에 저기에 저기에 저기에 저기에 저기에 저기에 기에 저기에 기 어머 비파.. 비파 염준이요 <웃음> 어? 아주 간단하게 따돌려지나본데 저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가왜 <웃음> 아! <웃음> 저기서 있냐 쟤가 왜 저기에.. 얘들아 나 엘리베이터 탔어 어떻게 따돌렸어? 몰라 가만히 서있던데? 지나가니까? 아 공격 안 하나보다 아저 착한 인가봐 착한 귀절한 친구네 내 머리에 꽂꽂았어. 조심해. 어? 너도 머리에 꽂꽂 딱이잖아. 머리에 꽂꽂은 애들은 미쳤다고 했어. 옛날부터. 어. 꽂은 게 아니었어. 그건 좀 심하네. 어어어 어! 아, 야. 역시 머리 꽂꽂은 애들은 조심해야 돼. 어, 얘들아 왼쪽에 아, 지도가 있어. 이런 거안 봐. 간다. <웃음> 맞아. 진짜? 감으로 하는 거지. 진정한 싸나이다 이게. 가자! 가자. 뭐, 멋있다. 잠시 후 여면아 잘 하고 있지? 어, 나 지금 탈출할 어. 수 있을 것 같아 어 여면이 거의 다 왔네 어 그럴 거,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어 가고 있어 귀신 안 만났어? 어한 번도 찾았는데 너? 어. 재미없다 여면아 넌 돌아가라 <웃음> 여면아 아, <웃음> 여면아 나한 번도 나안 맞추고 왔는데? 우와. 재미없다 빨리 맞주치고와 어떻게 찾았지? 난 오면서 두 번이나 봤는데. 왜다 나만 쫓아오는 건데? <웃음> 아, <웃음> 동생 구해 와.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귀신 얼굴 한번 볼게. 야, 야, 저거 저거.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냐고? <웃음> 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아나 저드랑이에 땀나 애들아 <웃음> 너무 무서워갖고 너희 묻을 것 같아서 먼저 탈출했어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어? 이거 응. 어디야? 어구 어? 걸렸나봐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좋아요 네 어쨌든 뭐 탈출한 것 같습니다 야호!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